사장님, 네. 여기 낙지 다섯 마리 추가할게요. 전복 일단 여덟 마리, 여덟 마리 주세요. 소갈비 열개 추가했어요. 열 개요? 네. 18만원어치. 아, 진짜요? 네, 열개 추가했어요. 다 아, 진짜요? 진짜. 네. 열개 그냥 바로 추가했요 아, 진짜. 네네. 아, 네. 네. 양이 엄청 많은데. 아, 그럼요, 사장님. 너무 짜요 네, 아, 진짜. 아, 요 알겠습니다. 네, 열개 네, 부탁드릴게요. <웃음> 아니, 저기, 어머니, 갈비를 많이 추가했는데, 열 개를 그냥 일단, 데펴봐, 한번씩 맵겠네. 이거 몇 개야, 하나. 열개 되는 것 같아. 네. 몇 군데 나눠서 이렇게 그냥 저기서 넣어서 그냥 이렇게 드셔야 되지 뭐. 한 번에 다못 넣으니까, 냄비에. 에? 저 냄비 냄비 열개넣었어게 열 얼마 안 돼요. 열0개 열 넣었어요? 열봉지열봉지 10봉지 열를열 넣으라고? 10봉지잖아요. 응. 네. <웃음> 뭐 잠만 땡가 아, 아니야? 내가 물어봤어, <웃음> 확인했어요. 진짜로? 음. <웃음> 아마야. 아닌데. <안 돼. 웃음> 낙지를 이렇게 <웃음> 갖고 는데요 이거 그냥 제가 넣어먹는다. <웃음> 오 드디어 드디어 살아났어. 살아났어. 전복 나왔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나왔어, 살아났어. 살아났어. 오, 어머, 예쁘다, 예쁘다, 너무 좋아, 힘이, 힘이, 힘이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야, 야, 와, 와, 감사합니다. 좋아. 대박. 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와, 와. 대박이다, 진짜. 아, 그럼 다섯 마리 저기서다 다는 거야? 축제입니다. 오늘 그냥 뭐 보양하면 끝이네요 끝날요 아니 겨울 보양식이네? 오. 여름 보양식이 아니라 제로구나어 왔다 왔다 아, <웃음> 우와 소가이비 오예 일단 여기 육수가 너무 맛있어 우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여기, 여기다 부어주세요 네. 이거 드신 다음에 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넘칠 것 같아가지고요 나는 여기다가 음. 이렇게 싸가지고 먹어야지 저기 봐봐! 뭐야? 우와. 뭐야? 통과한 거야? 뼈 대신에 낙지를 <웃음> 넣었어 낙지 낀 거야? 응, 낙지 낀 거야 <웃음> 음 전복! 낙지 쌍름면 주는 전복 내가 알맹이 따로 넣어줄게요 다음 미쳤어요 음 나는 탑으로 싸갈게요 전복 위에 소갈비 위에 낙지요 조합이 미쳤어 미쳤어 음, 음 전복은 꼬들꼬들, 응. 그다음에 소고기는 쫀득쫀득, 응. 낙지는 미끄덩, 미끄덩, 탱글탱글, 물컹물컹. 그 식감이 되게 다채롭지 않아요? 네, 다채로워. 낙지랑 막 고기랑 같이 먹으니까 네. 진짜 다채롭다. 맞아, 다채로워. 좀더시키겠다 음. 음음 지금 말리가 전복으로 꼬치를 만들었습니다. 낙지까지 끼었습니다. 저거 <웃음> 얼마짜리야 저거 성업이다 진짜 <웃음> 진짜 삼업이다 진짜 <웃음> 삼업. 고기와 낙지와 전복 <전국. 웃음> 음 조합이 미쳤어 미쳤어 마리 젓가락에 어, 소갈비 또 꽂았어 멀리서 보면 약간 양꼬치 까지 <웃음> <웃음> 애니메 초라이브일 정도로 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음. 맞아. 낙지랑 더잘 어울리는 와, 멀리 봐. 여기 다들어갔어 반말이 와. 한번 줍시다. 역시 반말이, 우와. 반말이. 와. 와. 사장님이 오늘 보는 재미가 있으시겠어요? 그러니까요, 신나죠. 대상 음. 음. 음. 잘어울다뭐 저쪽 보여. 저쪽 뼈자음다자리터지가